이제 체질 질병이다 자 여기서 질병은 질병이지 뭐 체질 질병은 또 뭘까 이런거다 자 우리가 체질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가지 병들이 있다 여기서는 우리는 전염성이 있는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체질 질병이 아니다, 이거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질 질병이 아닌 거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에 의해서 이 질병으로 전환되는 거.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암이라고 그랬다, 암. 자, 네 번째는 우리는 심리적인, 심리적, 정신적 우리는 병. 그렇게 결국은 우리는 우울증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우리는 어떻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는 질병이 아니다. 체질 질병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 체질 질병이 도체 뭐냐? 이것은 오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는, 오는 질병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 5장 5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5장 5부라고 했다 그지? 5장 6부가 아니라 5부라고 했다 그지? 분명히 자 부와 이거는 무슨 차이가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장은 다치면 죽고 부는 다치면 살아 당연히 장은 없으면 죽는 것이요 부는 없어도 살수 있는 것이 이 그다. 자, 그러면 이 장은 어떻게 해? 장이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장이, 장이라는 것은 장기장자다. 장기장. 그죠? 장기라는 거다. 장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했지? 여기서는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라는 거다. 장기에는 힘이 있다. 장기에 힘이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는 어떻게 여기가 뭐 효소가 효소를 만들어진지 기능이 부과되든지 여기 없어서 뭐소화나 이런 특정한 특정 우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에너지다는 거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노 그 장기는 있으나 만한장기한그정지그정한 특정한 특정한 특정 이것이 바란스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데 이 바란스가 유, 균형될 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건강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내가 어릴 때부터 암세포가 암이 그렇게 없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 바란스가 건강을 유지할 때는 암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다 인간의 몸에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간, 이이 밸런스가 깨지 갖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암세포가 생기면 이것을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암으로 준위가 되버는 거야. 암으로 준위 그러면 이것이 균형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분명히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는 우리는 다섯 개기 때문에 오행 작용을 한다 했다 그지? 이것이 우리는 상호 작용이다. 상호작용의 원리는 우리는 어떻게? 장기는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상생상극론으로 푼다 이랬다 그지? 상기생님 자 그러면 이 장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기가 탈이 난다는 것은 자. 장기가 탈이 난다는 것은 이것이 고체질 질병이다. 응? 그러면 체질병 탈이 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장과 관련된 혈관과 관련된 혈관과 관련된 거. 심리 관계들이 우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에 문제가 있다. 기능이 뜻이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관지가 순환기라고 응, 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비장의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소화 기능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병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잔잔한 병들은 많이 알아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알파고에서 왓슨 같은 경우에. 왓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워낙 많은 질병들이 종류가 있고, 이렇게 인간이 기계로서 뭐 진단을 해갖고 하는데, 오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다. 그치? 그런데, 왓슨 같은 경우에는 오진율이 5% 이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거. 그건 대단한 거야. 그런데, 그 원리를 우리는 잠깐 한번 보고 가는 거요이 체질 질병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 원리는 어떻게? 전세계의 학적인 논문, 의학적인 임상실험, 이런 데이터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다해 놓은 거예요. 슈퍼컴에서. 자,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병원에서 진료한 모든 결과들. 의사들은 논문이 임상실험, 인턴이라는 것은 어떻게? 레지던턴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진료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해 가고 논문에 싣고 우리는 박사기를 받고 또 그러잖아요. 그제. 그럼 자기가 진단한 그 내용의 결과를 우리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컴퓨터 속에. 이 컴퓨터가 워낙 빠르게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1초에 뭐 10만 권의 책을 다 읽어본다. 뭐, 뭐 그랬나? 어차뭐 10, 10초인가 뭐, 제 자, 어차피. 이 엄만 속도로 전 세계에 있는 의학 데이터베이스부터 다, 다 습득을 할수 있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것만 습득만 하면 말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다는 걸 자기는 컴퓨터만 습득을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이 인간에게 접목을 할라하면 인간이 어떻게? 병원에 와야 돼. 응? 병원에 와 가지고 이 질병 진단을 우리는 어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돼. 그렇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뭐 CT도 놀고 엑스레이도 넣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쭉 피검사도 넣고 뭐 전부 다 오겠지? 이 데이터와 이것을 비교를 하는 거야. 이막 그림하고 사진하고 이런 것도 다 비교를 다 해버리는 거야. 이것을 쫙 하고 세계에 놓아 있는 모든 의학 그 자료들을 다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최고의 그 결과만 나타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바둑도 그 무한의 수대인데도 알파고 이제 지는 이유가 그거지. 자기는 벌써 이 터득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그 연구를 했겠나 연구하고 발표하고 결과도 발표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분석해갖고 이거는 최고의 답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장 근접된 결과를 운영다 되겠지 그럼 답이다 이말다 그래서 그 오진율이 없,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은 어떻게?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지 분석하는 것도 장비도 한계가 있고 그 결과를 모두 다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예를 한다면 우리 의사들도 이좀 쉬는 시간을 줘야 돼. 누구 말타는 교수 수준으로 아주 이게 높게 가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 여유가 있어야고 연구도 할수있지만 누구 말타는 병원에 가면 젊은 레지던트 의사들이 이걸 뭐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책 한번 볼보시간이 어디 있냐. 수석이도 바쁜데. 밥먹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된다이말이야 그거 어떻게 습득을다 하겠노? 그래서 뭐 어디 다닌다 해가지고 이거 습득을다할수 있겠나? 그렇게 이 알파고인데 매일칠 수밖에 없는 거야. 끝내 다지게돼 있어. 그러나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한 뭐 결과들 직접 보고 결과를 그 관찰해갖고 결과고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 결과를 몽땅 집어넣으면 이게 있는 빅데이터와 비교를 해갖고 결과를 탁 추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런 결과일 때는 어떻게 또 이런 분석을 하는 거지 어느 치료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 해서 이것을 탁 천천히 해내는 거야그 근데 왓슨 또 어떻게 암 예방하는 건뭐 한다는 말이야그왓슨 어떻게 결과가 없으면 답을 못하니까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체질 질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노는 병들이다, 이 말이야. 그지? 아는 그러면 체질, 체질과 관련된 지방은, 무슨 이 타고난 체질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그죠 뭐, 뭐가 있겠지? 뭐가 있어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부모를 담든지, 자기가 개별적으로 태어가든지 그런데 병원에 한 번도 안가서면 뭐, 알파고가 무슨 필요하겠노? 병원에 한 번도 안가으면 알파고가 무슨 필요하겠노? 그지? 그러나, 이거는 자꾸 이 질병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 아, 어 낙후대 가겠지 그지 그러면 이것을 예측하는 데는 어떻게 이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가 있어도 예측을 못한다는 거다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어떤 식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했다 그지 유전성 시기성 이런 요건에 의해서 이렇게 갈 때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악화되 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병,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병,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측 예측을 한다는 그 차는 어떻게 해?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데는 정말로 중요한 거겠지.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예측을 해야만 이 가능할 을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 원인과 이유까지도 우리는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 만병의 근원에 이 장기에서는 가장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이것이 생체 바이오 리듬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 우리는 리듬이 있고 신체적인 이 변화 그 리듬이 있고 그 다음 에세 번째는 스트레스 우리는 웨이브라는 것이 있다 인간이 살아가게 되면 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주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언제쯤 내가 몇살 때쯤 이때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됐을 때이 사람이 어떻게 해? 우리 보자. 공부가 정말로 하기 싫은 아이인데 이런 시기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때 공부할 시기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나. 그러면 병은 첫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병이 첫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면 장기에 영향을 그러면이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해소를 시키면 된다, 그지? 자, 예를 들면 이 장기가 우리가 해소율이 많다고 했을 때, 이 장기가 해소율이 많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장기가 지금 뭔가 부족하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채워야 되는 거야? 채워 주게 되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측 그러면 이 예측은 어떻게 왓슨이 어떻게 하겠나 문화겠지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가려낼 것이며 우리는 중요한 건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인생이 자꾸 괴로운 거야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거야 장기에 탈이 났을 경우에 그래서 이 오장이 이 체질 질병은 정말로 중요한 이 있는 결국은 우리는 죽는 거는 이것이 우리 죽는게 아니고 이것이 죽는게 이것으로 인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오장 중에서 한개가 기능을 못하게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목숨을 다 하는 거야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살리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뭐 이식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의식을 하면 이제 죽는 거잖아 근데 의식이 그거는 심장그지 우리는 기게는 염색차도 다르고 많은 게다 다른데 거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맞추는 그것이 있을 수있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체질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거야 이? 체질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죽기 전에 우리는 막아야 되고 그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체질 질병을 우리는 완벽하게 예측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와슨도 지금은 모든 세계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 모든 그거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치? 세계 최고의 회사가 유능하지만은, 그것도 또한 한계라는 거다잉? 그거는 기계적인 한계다 근데 예측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응? 어? 알파고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예측해 볼수있다 우리가 이 건강 예측 프로그램에 건강 예측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치 기존에 이거 와슨에서 갖고 있는 이 결과들을 우리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여기 뭐 그런 이론이 나오겠죠 놓을 수도 있을 것자 이런 이런 체질에 그런데 여기서 모르는 뭐 것은 이 이런 사 이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용어리를 없다는 거다. <웃음> 이 운명수가 없다는 거죠, 운명수. 무슨 체질인지를 지금 구분을 못 해놨다는 거다. 그치? 그것만 있다면, 자, 이런 체질에 이렇게 갈 것이다. 정말로 이런 각오 중에 이것이 뭐 50%다, 70% 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결과는 대단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건딱 태어나는 순간에 니는 이런 체질을 타고난 사람은 어떤 병으로 가장 많이 갖고 얼마나 살았고 이것이 데이터들이 쫙 잠을 수 있겠지?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와선에서는 이거 이거 도입해야 되겠지. 내가 뭐 와선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와선이 이것을 어떻게면 도입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는 이 운명수를 집어 넣는 거다. 응. 운명수를 집어 넣으면 이제 이 프로그램 갖고 기존에 있는 결과들 결과들을 쫙 비교를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류 진단도 여기서는 다할거 아니에요 그지 의사들이 그 검정 오류 진단도 다했고 그지 올바른 결과만 딱 갖고 이 논리를 적용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이론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벌써 그러면 그 결과가 대단하다 하면 어떻게 태어나는 순간에 인제 건리 건강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이 병원에 가는 시간을. 1 0년2 0년줄일수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럼 어렵기도 엄마는 줄겠노.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우리는 제약회사들이 안 좋겠지. 제약회사들 그냥막미야 돌려보는데 이약 먹지 말라고 안흐니까 그러니까. 그때 쯤 제약회사들이 좀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 와서는 그때 되면 언제 끝났지. 태어난 순간에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지 그러면 그냥 이 지위들이 쫙. 그렇지? 지금은 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지 우리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풀어주는 거야. 아니? 이렇게 리려는 것이. 그런가? 그러면 이것이 접목만 됐다. 예를 들게 되면 이것이 접목만 가능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병원에 10년 정도는 딜레이 할수 있다. 그치? 10년, 20년은 딜레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젊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고, 질병에 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막을 수 있겠지 젊었을 때 오는 질병들은 대부분 다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젊은 사람들은 병원에 막 감기라든지 바이러스 저런 거는 뭐 어디 가서 생기는 거니 식중독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저런 거는 걸리더라도 우리가 장기로서 고생하는 그것은 많이 해소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이론이 오면 대단한 거야 대단하죠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히든 카드다. 언제 이것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다? 몇살 때, 어떤 현율에서 이것이 진행되게 되게 되면, 응? 어떤 병으로 전이 될 것이다. 이것이 더 많은 거야. 이것이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버. 이거는 피지컬 리듬. 이거는 우리는 어때? 스트레스 웨이브라고 했다. 어. 그래서 그세계만 알게 되게 되문외축과 이런 것을 잘할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믿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가 보는 거야.